내용 보겠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전국의 난임부부 지원에 제한을 폐지하는 등 대책 수립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테라젠 이텍스의 자회사가 인공수정 관련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소프트캠프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기업용 문서 암호화 솔루션인 문서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 캠프가 재택근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3월 2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 일정도 참고하세요. 소프트캠프 챗봇 관련 지라시도 있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카카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다다음이 하루 만에 일시 중단될 정도로 사용자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 계열사 대표는 카카오와 관계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소프트 캠프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연우입니다 연우는 공개 매수 후 상패 검토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5% 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영효율화 조치로 공개 매수 상패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검토안에는 자회사 연우에 대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지분율을 높여서 상장 폐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콜마에서 연우의 공개 매수 후 상장 폐지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해명 공시도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세요. 다음 에이블 CNC입니다. 매각 흥행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9%입니다. 1세대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 에이블 CNC의 새 주인 찾기가 흥행할 조짐이라고 합니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외 전략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6곳이 인수우향서를 냈고 이 가운데 로이비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EV 전단 소재입니다. 자기 센서 기술 관련 내용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8%네요. EV 첨단 소재는 해당 기술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김철기 교수로부터 2020년에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가요계 한활령 해제기대감, 음원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 5%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 드라마와 게임에 대해 일부 빗장을 열면서 k 팝 시장에도 한할령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텐센트 고위 관계자가 최근 방한에서 국내 주요 가요 기획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지니뮤직이 텐센트 뮤직 음원 공급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T3입니다. T3는 판호 발급 보제로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5%네요. 오디션 개발사 T3가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판호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호를 획득한 클럽 오디션 IP는 T3의 자체 IP인데요. T3는 대표작인 드림 댄스 게임 오디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왔다고 합니다. 다음 액션 스퀘어입니다. 액션스케어 역시 게임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입니다. 액션스케어는 과거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 및 중국 서비스와 엔빌의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 상승한 바가 있고, 이 소식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신공항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5%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3월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23일에는 전체회의를 거치고 30일에는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일정도 참고하세요. 다음 코렌텍입니다. 인공고관절 미국 FDA 승인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8%입니다. 코렌텍은 인공고관절 표면의 생물학적 노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고 국내 인공고관절 시장 점유율 1위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30여개국의 인공관절을 수출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지케어텍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9%입니다. 카카오가 의료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병원 예약에서 결제까지 업무 전반을 진행하는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현재 각 병원에 참가 제안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카카오가 이지케어텍이랑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린비엔지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네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의 50%에 재생 레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과거에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을 시 생분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림이 상승한 바 있고 그 점이 오늘도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HL만도입니다. 삼성의 로봇 스타트업 투자 소식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3%네요.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삼성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에 투자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HL만도가 뉴빌리티에 투자한 바가 알려져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2%네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이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올해 불경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M&A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다른 M&A 성사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다물멀티미디어가 최근 경영권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로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푸른기술도 로봇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6%입니다. 푸른기술은 신규 사업 분야로 협동 로봇 및 의료로봇 개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아비코전자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5%입니다. 삼성전자가 UWB, 초광대역 기반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UWB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아비코 전자가 과거에 삼성전자와 함께 UWB 개발에 참가해서 UWB를 이용한 송수신기 모듈 제작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모비스입니다. 가속기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1%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중입자 치료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기는 정상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서 고형암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모비스가 핵심 부품기술을 국산화한 업체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보령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4%입니다. 보령이 우주사업 파트너사인 엑시움스페이스와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올릭스입니다 탈모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6%네요 내용 볼게요 올릭스가 남성형 탈모치료제 임상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세계 최초로 임상에 진입하는 RNA 탈모치료제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사피온 관련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 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분사한 국내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이 처음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구글 등 글로벌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기업 서비스에 사피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드리머스 컴퍼니가 SK그룹주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DRTEC입니다. 방사선 치료 관련 내용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큰 반응은 없었네요.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가 의료 영상기기 산업, 영업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DRTEC은 방사선 의료기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이면서, 삼성과 함께 무선 충전 디텍터를 공동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이 부각되어서 찌라시 올라왔네요. 다음 유니크입니다. 수소차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정부가 수소차 제작사 등과 함께 수소 상용화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2일 내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올해는 수소 상용화의 본격적인 보급의 첫걸음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네요. 다음 그린케미칼입니다. 탄소배출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8%네요. 오늘 상승은 리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고 상승 이유 참고하세요. 뉴스 내용 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5년간 탄소포집, 저장, 활용 등 탄소중립기술과 기후적응 분야에 약 90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시외로도 탄소배출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네요. 탄소배출관련주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한솔홈데코 이렇게 시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캐스피온입니다. 유니컨의 무선솔루션 개발 성공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2%입니다. 유니컨이 초고속 무선솔루션 엔지니어링 샘플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유니컨이 캐스피온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조선입니다. 미디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상승은 없었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에 종합형성채널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조선이 계열사인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KTCS입니다. KT의 스타링크 협업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5%입니다. KT가 스타링크와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KT는 자체 위성 서비스를 하면서도 해외 위성 사업자의 판매망 역할을 했던 종전 경험을 활용해서 스타링크와도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나인테크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2.7%네요. 중국 CATL에 이어 거슈안의 미국 미시간주 생산 거점 건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에 LG엔솔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네요. 지금까지 3월 21일 장중 지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